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트론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음만 먹으면 너, 내가 어, 마음만 먹으면 일단 쉽게 어, 얻을 수가 있는 에어드랍 중에 하나입니다 어, 9월 8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 것이고 어찌됐건 15개씩 꾸준하게 일단은 어, 일단 채굴을 일단 하기는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5개씩 랜덤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도 4,000개, 그 다음에 여기도 랜덤 4,000개, 그 다음에 여기도 랜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개씩 해서 총세번 45개의 TRX를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로그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 매개체 역할을 금융, 이제 거래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로그인 AI에서 6만개의 TRX를 에어드랍을 합니다 어, 에어드랍을 받는 방식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어, 간단하게 트위터 팔로우하고 텔레그램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TRX의 지갑, 트럼 지갑 주소를 제출만 하면 끝이 납니다 아, 친구 초대 같은 경우는 어, 좀 상관이 없는 게 랜덤으로 추첨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 무게는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5개 그 다음에 어, 스타이카 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프로젝트고 어, 가상자산을 쉽게 보관하고 전송을 해줄수 있는 일종의 지갑 어 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 6만개의 TRX 를 랜덤으로 4000명에게 얻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붕코붕코 에서도 어, 6만개의 trx 에어드랍을 하는데 자봉코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 이긴 한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일일 채굴을 어, 어, 일일 추석 체크 형태와 비슷하게 해서 매일매일 채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도 채굴도 되고 있죠 어, LER이라고 하는 어, 미상장 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는 건데 자, 어찌되건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자, 6만 개의 TRX에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자 요즘 같은 경기에 이렇게라도 어, 지금 모아놓고 아, 추후에 어떤 수수료 개념이 또 필요할 때또 이런 게또 유용하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한번 도전해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